이번 경기에서는 아테카 프릭스 한준혁 이감우 노승준 아 엘리플레이 오 추가자이트 안 들어갔고요 노승준이 한준혁을 받습니다 한준혁 외곽 이득점 정확합니다 한준혁 한준혁 노승준 한준혁 스팅 받아서 움직여 아 나이스 패스예요 그리고 노승준의 마무리 패스예요 아, 그리고 스틸 오, 오. 경기 분위기를 끌어가는 아테카 프릭스 선수인데요. 3자분 더 추가합니다 아돌파 오른손 앤두환 처음 운동을 마칠 거요리고 한준혁 왜봤어 한준혁 옆다가 오픈 김동호 따돌리고 완전히 따돌리고 김동호 이대점기버스티에승슨 아, 바로 이런 부분을 던져요 여러분 여기 휴 봤어요 노승 올라갈 때 산재계 산재 한준혁 왼쪽들어 가면서 이득점 한준혁 자 이렇게 패딩을 입고 오고 싶었는데 누구 말을 듣다가 패딩을 입고 오지 못했습니다 서서히 슈감이 돌아오고 있고요 한준혁 공동을 내주고 다시 스리너로 가렸습니다 한준혁 그리고 외곽을 봤어요 노승준의 오픈 노승준! 묻혔습니다 이 공은 한준혁이 빠르고 빠르게 공격 한준혁! 한준혁!